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성현준 플레이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. 스킬을 완전히 빡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딱 보면 어느정도 느낌이 있거든요.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잠재력을 올릴 때 덩크랑 센터 위주로 올리되 미들슛도 좀 올려줘야 돼요. 페이드웨이가 기술로 있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. 바로 블락이지 리바운드도 바로 잡지 볼은 반드시 넣는다.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걸로 아 저거 누구야? 누구 서태웅이니? 아, 몽군이서태웅이구나 어허 부담된데 좋아, 깔끔했습니다. 자2대 이. 아, 오케이 제가 지금 팔 접고 있어요. 들어간다. 제 마피아 저기에 잘 들어가더라고. 뭐야 리바운드는 내가 잡았니 들어갑니다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아 아, 두번인데 자꾸 속네 아 자, 들어갑니다. 좋아요. 신준석한테 어느 정도 계속 줘야 돼. 음. 자, 한번 가볼까? 야 마피아 돌리면서 해. 자, 한번 좋아요. 자 마지막 판은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야지. 바로, 너, 웅구나, 계속 속을 줄 아냐? 오, 야, 이거 괜찮은, 괜찮은 스킬이다. 아, 명왕이, 명왕이 다른 계정이구나. 아, 까비. 자, 브론이 쓰니? 오케이. 오케이. 성현준 아주 뭔가 되게 매끄러워. 제가 팔을 접고 오느냐, 안 접고 오느냐. 야 원투. 야, 혼자 하지 말라니까. 아이. 너 아까 그거 한 번. 캐리했다고 지금 혼자 하면 안돼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인데요 좋아요 아갑비 선생님 이쪽 주세요 좋아요 신비밤도 정대만이랑 안 맞아. 자, 나공격해 나이스 슛. 이제부터 사점 받지 않는 거야. 사점 안 받는다고요. 자, 성현준이 어깨가 좋아. 아. 얘또두번 접네. 좋아요 바로 블락이에요 아 두번이야 두번 그래 몽군이는 무조건 두번이야 오케이 자 브로니가 3점 하나 딱 넣고 마무리하자 아, 이대로 질수 없다 안영수 이대로 질수 없다 주세요! 혼자 하지 마! 혼자 하지 마세요 좋아요 어, 넘어졌어 자존심 상하네 어, 어, 부원이 신주스 잘하네. 와.